비가 오기 전에 거미가 내려온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거미줄을 정리하고 시작한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강의 턱걸이 밴드가 도착했다 두께 한번 실한거 봐 이건 맞으면 죽는다 언박싱 이게 진짜지 오늘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직 뭔가 부족해 아 두개 세트구나 그립감이 크게 향상되었다 집중해서 하면 될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역시 아이템빨 물건을 사용하기 전엔 항상 몸으로 익혀야 한다 밸런스가 좋은 물건이다. 타격감도 합격. 진짜 엄청난 탄성이다. 내가 매달려도 잘 안당겨진다. 이 정도면 121살 토끼도 가능할 것 같다. 완전 신세계다. 올라간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정말 재밌군 평생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턱걸이 높이다 탄성을 이용한 여러가지 운동도 가능하다 펀치력 강화 가장 중요하지 그렇게 하고 싶었던 턱걸이 원없이 했다 쉬운 만큼 개수로 조졌다 오무줄 카리스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힐링 유산소 운동 나는 미코도 스피닝을 한다 호흡이 흔들리면 안 된다 집중하자 호흡 조절 실패 사용 후에는 처음 그대로 정리한다 잎채소를 키워서 먹어보려고 한다 고수 바질 레몬밤 룩골라 요리에 넣어먹기 좋은 채소들이다 2kg에 5,900원 중량 대비 저렴하다 다이어트 식단에 꾸준하게 사용하려면 구매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해야 좋다 대량으로 구매해도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으면 뭐든 금방 먹는다 다이어트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도 그만큼 중요하다 경험상 버섯을 이렇게 때려 넣으면 잠자다가도 똥나을 만큼 배변활동이 활발해진다 내가 자다 싼건 아니고 그냥 비유한거다 먹기전에 체중기록 시작은 121.1 지금은 94.4 총 26.7kg 감량 새우는 색깔용으로 넣기 때문에 살이 안 찐다 칼로리 생각 안하고 조리한다 팬 하나만큼 사용해서 조리하고 배부르게 먹는다 여러가지 맨몸 운동 체험 중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는 있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내 몸이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가고 있다. 하나하나 해보고 찾아가는 중이다. 하늘에 기도하는 기우제 스쿼드.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운동 덤핑제. 이게 딱 보면 쉬워보이는데 머리랑 몸이랑 따로 논다. 녹화에서 보니까 딱 보이네. 팔을 굽혀야지. 동네 개가 오줌 싸는 것 같다. 이건 올라가서 점프까지 해야 한다. 머리가 다알랑말랑. 내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운동이다. 턱 점프? 택도 없다. 눈 뜨고 못 보겠는지 영상을 꺼버리는 개토. 버피. 이거 하다가 손목이 나간다. 하체 관절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 영상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 가벼운 걸음.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장충전 8개 정도의 운동을 세트로 만든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내 몸의 운동 수익 능력이 매우 낮아서 할수 있는 운동이 한정적이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열심히 찾아보고 연습해보자. 나에겐 108탄 콤보가 있잖아. 마이너스 30kg 고지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쯤 되면 슬슬 정체기가 한번 올 법한데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런지 식단과 간단한 운동으로도 살이 잘 빠지고 있다. 다이어트라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아직 안 늦었어. 시작해보자.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지마. 나 같은 사람도 하잖아. 너도 할수없다 You s do me down soon